어, 오늘 110일문이에요. 자, 우리 110일문 제가 묻고 우리 같이 답하겠습니다. 이계명이 이계명이 아니라 8계명이에요 예, 자, 팔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요. 내가 할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아팔 계명이에요. 그런데 팔 계명에서 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111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어, 지난 시간에는 소극적인 면이라고 하면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것에 대해서 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소독 소극적인 면이라고 하면 오늘 111문은 적극적인 면이에요. 그두 가지로 적극적인 면을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8개명 속에 담겨진 도독질하지 말라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 요구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세요 어, 내가 할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내가 남에게 대접 받고 싶은 대로 어, 이웃에게 먼저 이렇게 행하랍니다. 어, 우리 그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칠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칠장. 자, 이.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교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풀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말씀인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의 이웃에게 대접하라라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음, 밥 음, 좋은 밥 먹고 싶으면 먼저 밥 한번 사주십시오. 어, 또뭐 이렇게. 내가 좀 아쉬운 소리 할것 같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아쉬운 게 뭔지 가서 그거 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인간관계 처세술을 말하는 걸까요? 기부앤테이크 음. 방식 이건 그 그런 어떤 인간 중심적 그런 이해 속에서 이거 하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죠? 에.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했던 이이 본문 속에서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12절 앞절에는 몇 절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앞절에. 에 그 결론인 거잖아요. 앞에 부분을 요약해서 그러므로 앞에 것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절수 어, 그 7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받는 건데 바로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런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 좋은 것을 뭐라고 설명했죠?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예,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좋은 것... 이렇게. 그 성령을 받은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여기 남을 대접하라 할때 어, 대접하는 문제가 내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뭘 대접하라는 거? 밥 사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대접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기부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럼 성령 받은 자로서의 대접을 그 대체 무슨 대접을 하라는 것인가? 어? 어떤 대접인가? 이게 이제 7장 1절부터 시작했던 내용이잖아요. 7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받은 자에 너희가 먼저 어, 이렇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뭘 대접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네? 너가 용서를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게 대접인 거예요. 어, 누가복음 6장을 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이 말씀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이 돼 있어요. 6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아,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가 분명하게 어, 당신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먼저 대접하십시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명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 대접받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 대접해야 되는 건가? 밥 얻어 먹는 대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가 성령을 좋은 것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 자비를 대접하라는 거죠 용서를 베풀라는 거죠 정제하지 말고 너가 정제하면 저도 정제하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먼저 대접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그 살다 보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음 미안하다 내가,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듣고 싶은 경우가 발생해요. 어? 분명히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내가 볼 때, 아, 좀 미안하단 말을 내가 좀 하면 나도 그냥 용서를 빨리 하고 싶은데, 이 미안하단 말을 안 한단 말이지. 어.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안하단 말을 내가 하면 얼른 용서해 주려고 지금 벼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속상하고 억울한데 먼저 용서하라니 이거 누가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 자연인으로서는 불신자로서는 뭐,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좋은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 성령을 받았으므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저 자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저쪽에서 어 미안하다고 하면 그래, 미안한 줄 알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하는 이런 관계는 성령받은 사람하고는 아닌 거죠.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접을 내가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 남을 대접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팔 개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있구나 이런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뭘 돈을 누구 걸 뭐를 뭐 위치 이동을 했어. 내가 뭘 누구 걸를 내가 뭐 이렇게 뭐난 도둑질한 적 없어가. 아닌 거죠 뭘 대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하나님 말씀 가보세요 여기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그 7장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9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던 무리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음, 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한 말이 뭐죠? 예수님께 대접받은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대접받았어요?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스테반이 이 예수님의 대접을 받았죠 이 용서를 입었죠 예, 이 예수님의 용서를 입은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서 나오는 대접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게 성령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며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 제 8개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이 8계명 안에 나도 지킨 자로 여러분 증거를 내 놓아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나는 정말 기분 나빠. 아니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왜 아쉬워 뭐가 아쉬워서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어? 어? 당신을 미안하게 하다라는 하라는 말을 하게끔 만든 제가 죄송합니다. 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할까요? <웃음> 당신으로 하여금 저한테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하게끔 어, 당신에게 그런 존재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한테 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죽는 그 순간에도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럼 믿을게. 라고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주여. 제가 저들을 위해 죽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내가 저들을 위해 죽는 이 모습이 왜 죽는 건지 이게 대체 어떤 은혜고 어떤 사랑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위해 지금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매 네, 용서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이거 아니, 이거 안 입고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분노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어, 우리가 성경에서 실족이라는 문제를 하잖아요. 스칸달리조라는 뜻인데, 예, 그 죄를 짓게 만들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내가 너 때문에 실족했어. 당신 회개해. 이거는 정말 성령을 입은자가 갖는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을 입은자가 상대방에게 먼저 대접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상한 심령의 마음인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저런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나에게 그런 실족 그런 마음을 주, 입혀준 것에 대해서 내 쪽에서 더 마음이 아파와 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할 때저 상대방의 그죄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것에 대해서 극률한 마음이 나오는 거 상대방이 얼마나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들까 어? 저걸로 저 인하여서 저 심령이 얼마나 아, 정말 불쌍한 것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 나, 내 문제만 급해갖고, 내 감정만 막 앞서가지고, 아니, 나, 내, 내가 감정이 힘들고, 내, 내가 당신 때문에 어렵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저 영혼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든 저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도록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극률의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 이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당신 도덕질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우리가 나는 그래도 도둑질은 안한것 같아요라는 이렇게 착하게 우리 은지자매는 착하게 살았죠 도둑질 안 했죠 안에 난 도둑질 안 했어 얼굴에 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직장에서 어 제가 가면 뭐뭐그 뭐랄까요 그 이렇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 이렇게 상전에 대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열심히 일을 안했 안하지 열심히 일해라라는 뜻이잖아요. 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 그리고 물 물거, 물품 물 거래 뭐 하고 그럴 때 제가 막 지나치게 물건값을 깎거나 뭐 그리고 어, 뭐 좋은 물건 이렇게 뭐 있잖아요 마켓에 가면 이렇게 사과가 박스로 이렇게 있으면 열어보고서 이렇게 박스치 안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 박 이렇게 골라 가지고 가지고 오고 이거 다 도둑질이잖아요. 나만 했나? 네.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거나 또뭐 어 세금 세금 제가 그래도 어잘 냈고 또뭐십조도 그래도 어 물질 생활 하려고 몸뭐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둑질 안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문자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음, 말씀 지켰어.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의 기준, 주장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교리 앞에서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안경,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흠집 놀래야죠. 아니었구나. 도둑질 하지 말라는 문제는 대접의 문제였고, 이게 용서의 문제였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형제 사랑의 문제예요. 형제 사랑.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용서하지 않은 것, 당신 도둑질 한 거야. 뭘 도둑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도둑질 한 거죠. 응? 그래서, 이 8개 명은 형제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개혁신앙 안에서 개혁교회가 왜 이렇게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가 왜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어, 성경은 읽는, 읽는 책이 아닙니다 일단은 성경은 듣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뭐 내가 올해도 뭐 결심하고 내가 읽어야지 성경은 음, 읽는다는 마음 자체 속에 그 틀리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하신 것을 듣어야 되는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성경을 내가 읽어내기 때문에. 교리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 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버젓이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도를 교리가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도 배우고 웨스트민스도 배우고 어? 그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한 의중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도 가려고 막 그렇게 막, 막 하루에 몇 장씩 정해놓고 그러면 읽으면 뭐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한 절을 정말 한 절을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냐 예, 이런 교리 시간을 통해서 교리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성경에 그 볼수 있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해놓은 역사적 증거물을 통하여 비추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해가면 건강한 겁니다. 자두 번째로 111문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어, 적극적인 면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용서의 문제를 다뤘고 두 번째 보세요.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라고 그러죠 에베소 4장 28절 여러분 여기, 그 여기 보면 마태본 7장 12절도 써있고 또 밑에 에베소 4장 28절 이렇게 성역구절들이 써있죠. 지금 이런 교리적 가르침의 근거가 이 교리는 그냥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분명하게 밑에다 달아놓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보죠 에베스 4장 28절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 여기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음, 성도가 열심히 그 일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뭘까요? 네, 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성도가 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는 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에베소 4장 28절은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리도 그러잖아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안 하고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직장생활하고 그래서 돈 벌어서 나잘 먹고 잘 살고 내 노후 준비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말 물질적으로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그 물질을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면 이게 다 도둑질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도둑질 하면 다 그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 하나님, 음, 제가, 이렇게 그, 천불을 십일조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불 십일조하니까 그럼 뭐, 뭐예요? 얼마를 대체 하나님한테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불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그걸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하나님 이거 <웃음> 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로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십일조 하는 거예요 나잘 먹고 좀더 좋은 집 사고 좀더 어, 뽀다구나 있게 <웃음> 사투리예요 자연인들은 성령으로 살아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자기 형편이 좀더 나아지기 위한 자기의 배부름 때문에 일합니다. 그리고 투잡 뛰고 쓰리자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축적해 가요. 그렇게 일하는 것은 오늘 팔개명 속에서 보면 그렇게 일하는 것은 아 이거는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성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둑질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을 가지고 나를 채우고 있구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살피려는 것에 대하여 성실히 일하는 게 아니었구나. 달라지는 거죠 성도는 다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해서 내가 어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알아주고 그리고 좀더 나를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8개명에서 비춰보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이 되는 그, 뭐가 성립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 있어야 돼요? 형제 사랑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곳에 가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피가 나도록 공부하고 여러분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목사도 밥 사주고 예, 근본적으로 요 방향이 달라요 일을 하는 수고하고 애쓸고 돈을 버는 방향이 달라요 이것이 거듭났다 새 사람 되었다 새 마음 새 영이 들어왔다 라는 것에 대한 달,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형을 입었다, 새 사람 되었다. 그런데 뭐 열심히 살아,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서 자기 배불러.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아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 그, 그 속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어제 죽은 사람은요 오늘의 이 해를 오늘의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수고해서 직장생활하고 공부했고 우리가 했어요 왜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나잘 먹고 좀잘 살려고? 그렇지 않은 것이다. 성도는 그렇지 않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써라.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향하여? 도울자를 향하여서 살필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게 성도고 이게 구원 받은 자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렵지만 새 마음이 들어왔다는 성령을 입었다는 존재로서 여기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적, 도적질하면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맞닥뜨려야 돼요 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우, 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 갈라디아서 6장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가볼까요 7절입니다 7절, 6절이 참 은혜롭네요 6절부터 을 한번 읽어봐야겠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그렇잖아요 밥사주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중요한 건 7절부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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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어려운 자들, 어려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살피라 할때 성경이 일차적으로 구제의 대상을 믿음의 가정으로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교회 언약 공동체 안에서 먼저 먼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들인 이 물질이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이들한테 잘그 부분들이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살피고 이게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육적으로 정말 살필 게 무엇인지 찾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땅에서 실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구체적인 모습이 이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속이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썩을 것 심으면 썩을 것 걷고 영생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이 교통을 예, 통해서 정말 기쁨과 만족을 정말 이렇게 유지해 가는 영원히 유지해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만 영생을 거두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도 그것을 거두는 모습이 9절과 10절이라고요 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여기 때 기회 이게 똑같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때라는 것은 카이로고 기회 있는 대로 할때 기회라는 것은 카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뭐죠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는 그냥 그 역사의 시간에 그냥 이렇게 초침이 가듯이 그냥 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그 시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안에서 거두어지는 것이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 우리가 음,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죠 그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소임을 다해가는 거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극휼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물질적으로 섬기고 돕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거 하시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밥 사주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귀한 그 그래서 밥을 사면서 퓨어업 하면서 말씀 안에 붙들게도 하는 거고. 그리고 깊이 이 성도의 고민과 또 아픔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인이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 이거 하라는 거. 이게 이게 도둑질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한 당신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나는 뭐 그게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나도록 예수를 만났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그 깊은 성숙과 성화로 갈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성도의 형제사랑도 하고 같이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위로도 하고 같이 이게 구제예요. 이게 돈만 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피고 돕는 거기에다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이냐 말이지. 와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문제. 이게 이렇게 다 걸려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형제사랑을 하지 않고 또 성, 성도에 교제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다 도둑질하고 있는 문제였구나. 우리가 다 도둑놈들이었네요. 그런 거죠. 말씀 통해서 우리 형제사랑에서 나오는 영적 섬김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아이 팔개명이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돌아보시고 도둑질하지 말, 말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이 깊이 비추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하나도 다 지켜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율법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들 앞에서 와 예수님이 다 지킨 것 속에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가 아니라 아 이렇게 다 율법을 지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움 그리고 거룩함 성숙함 아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요구 하요구 받은 부분에서 내가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한 것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자비는 입었지만 그 자비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 정말 깊이 돌아보시고 우리가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방향성 있게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담을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일만 달란트를 탄감 받고서는 백테라리온 빛진자를 향하여 멱살을 잡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자비 속에 온전히 묶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자비로워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싫은, 끝까지 내 마음에서 내려놓기 싫은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다가가고 안아주고 용서해 줄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원합니다 그럴만한 조건과 근거가 되어져서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하심이 나를 그렇게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지체 한 지체 안에 거룩함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기회가 있는 대로 성도와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끌어안아주며 힘을 복도다주며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리고 나 자신만을 챙겨고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성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셔서 내 안에서 주신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